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웃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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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의 문제 계속 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웃음> 참 사랑은 그 인격적으로, 음, 인격적인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제목인데요. <웃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모든 시험과 문제를 이기고 적극적인 봉사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여 그렇게 하지 못한 데서 하와에게 큰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웃음>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맺는 가운데서 넉넉한 사랑을 취해하고 또 누려가야 하고 그 넉넉한 사랑이 목적한 대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 신격이지만 사실 그걸 아 인격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하신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에서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이성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실체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요. 서 동양에서는 인간으로서의 표준과 자격, 그러니까 됨됨인데요. 그, 그 그런 것을 가진 도덕적인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하는 거죠. 인격자. <웃음> 물론 이제 뭐그 자율적인 의지의 주체로서 아, 그런 <웃음>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 저 사람이 인격자다라고 할 때는 한 개인의 에, 자율적 주체. <웃음>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것, 관계성 속에서 드러내야 할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법적인 그런 실제, 실체, 실체. 그런 존재를 인격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건 뭐 일반 학문에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추론을 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 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도덕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인격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인격자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친구와 같이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주시. 이거는 이제 사람 간의 그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사실은. 신으로서,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땅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로서만 알수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이 이 땅에서 이제 그 인격적인 아, 사랑을 분명히 누려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신 명령과 법도가 있으니까 거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아,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인격이라는, 인격이라는 개념의 그 끝부분에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인격자가 아닌 거죠. 분명히 사람으로서 이성적인 활동을 하고 법적인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 그, 그 인격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기능, 기능인, 기능. 기능적인 존재이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수 없어요. <웃음>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 잘 생각하고,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사랑을 알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인격 안에서 그 사랑을 더 충만하게 그분이 내신 계명 안에서 또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려가야 그게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돼. 이제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아,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 변질되잖아요. 예? 땅의 것다 변질됩니다. 근데 변치 않는 사랑은, 아그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지만, 그 사랑은,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웃음> 그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사랑한다. 주님, 근데 이제 뭐, 그 타락 이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타락 이후에, 이후에 사랑은 말이죠. 어, 찾아오신 거잖아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찾아오셔가지고, 죄인을 찾아와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러니까 뭐 요한 우리가 지난 주일 날도 얘기했지만 3장 16절이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대신하여 죽은 것 같이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사실 뭐 흉내만 내는 사랑인데, 근데 우리는 그야말로 흠이고 떼묻은 사랑인데, 그냥 그 말씀에 순종,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때문에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 사랑은, 그래서, 그, 아, 히브리어로는 아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은 찾아오고, 직접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관념으로 사랑하고, 뭐, 서신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서신 사랑도 결국은 실제, 서로의, 뭐, 실제적인 관계를 전제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 번도 사랑해 본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한 거예요. 사실 우리 죄인으로서 하, 뭐 아무것도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얘기하면 그 철학 철학적인 그런 관념으로. 그냥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이념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고지순하신 분이고, 지고선이신 분이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만 하는 거지, 그렇게. 그러고, 다가가진 않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생활에서는 다 잘라내버려. 뭐가 기분이 나빠서 틀, 틀, 틀어져서 잘라버리고, 뭐가, 저, 저 인생은 나하고 뭐가 안 맞아서 잘라버려.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와서 사랑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조건을 받을 만한 존재가 하나도. 그게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그 넉넉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한 사랑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또 그걸 우리 스스로 못 하니까 이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누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혼인 대상자를 찾는 것도 그렇고 실제 부부로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지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은 맨날 싸우는 사랑이죠 뭐 내가 더 했니 너는 아직 내가 사랑한 거에 비하면 못 미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시작도 못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게 하와도 그 사랑을 깊이 이미 주어진 창조주로서 또 섭리주로서 또그 중간 상태에서 그 완성 상태로 이끄실 존재로서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명령하신 것을 알고 그걸 서운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사랑의 관계로 갔어야 해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아담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랑을 누렸어야 해이 그런 사랑을 부부간에 누리면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니까. 오직 주님께만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위로부터 내가 그 사랑을 했네 뭐 안했네 하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게 그 사랑을 이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외면적인 환경도 선미하시고 외면적인 역사까지 주장하시고 이 국가 역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가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살아있는 공간 시간 속에서 그 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에 그냥 동의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아브의 사랑은 그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행동으로서의 사랑,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가오질 못하는 거죠. 다가오지도 관심도 없고. 예, 그냥 사람 다 저, 저울로 달아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밀어낼 사람들을 밀어내고 순차적으로 대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야 왜 이렇게 이 넉넉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랑을 진짜 알아야 돼요 죽기 전에 말씀과 성신으로 그냥 그냥 그, 이렇게 그 교리적인 공식으로 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걸 그냥 저기 똑같이 이렇게 뭐 녹음기처럼 말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실제 이제 그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구동시켜야 돼요 내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 그래야 그리도의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존재로나 관계로나 이게 종교적으로도 사실 그 인격적인 거라고 말할 때는요 신에 대해서 이, 이, 이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그 참된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지어주, 지어주셨냐. 그걸 통해서 그이 지정의 그 이성적인 그런 그 <웃음> 은사를 써서 말 동물이 아닌, 동물, 동물이 아닌 참 인격으로서 서로 사랑,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 할 때는 지금까지 배운 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거는 대상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그리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애틋하다는 것은 뭐, 이게 그못 보면 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애틋한 게 그거예요. 장이 끊어질 정도의 그, 그, 그런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자식이 죽어 봐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 얼마나 속이 끊어질 것 같은가 생각을 하면 사무치고 보고 싶어 가지고 죽잖아요, 또. 그 보고 싶어도 죽어요. 그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할때 그, 그런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하고도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진짜 뭐 유행과 가사처럼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그런 <웃음> 정도의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완전한 사랑. 그 관념의 사랑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다 살아갈 공간과 살아갈 지혜와 살아갈 그런 방도와 다 능력을 주시고 살, 살게 하셨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존재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고 몸의 지체로서 존재하니까 은사와 직임이다 있는 거잖아요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뭐. 그러면 그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분을 그리워하고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이게 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걸 생각을 하지 안안 이런 걸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사랑을 얘기해 버리면 너무 저급한 거예요. 아주, 저회적인 거고, 저열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안다는 것. 이미,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안.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실질도 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은 아무것도 안 주고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팍박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주시고 이만큼 흉내내도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흉내도 사실은 안 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사실 한탄하시는 거. 그런 사실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그분은 인격자시다.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해줄수 있는 존재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맨날 인격 인격 얘기하고 사랑 사랑 얘기하는데 그게 뭐 진짜 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성경적으로도 안 되고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간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고 형제간에도 그렇게 살고 교인간에도 그렇게 살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 참 큰거죠. 우리의 시을수 있는 진노에서 벌써 갖다 못쓰겠다고 하다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이끄시니까 철학적인 신에 대해서는 진정하고 전인격적인 자기의 사랑을 그리로 향해서 모으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어떤 신에 대해 지고의 선이라든지 실제라든지 혹은 관념적으로 론한 인격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으고 시간과 정력을 다 들여서 거기에 다모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참된 사랑의 마음의 경계 가운데는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의 그냥 이상을 세워 놓고 철학적인 이상을 세워 놓고 그걸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요 그런 대상으로 그 기초해서 서로의 관계를 맺고 성숙시키지 않으면 그냥 그런 관계예요. 그저 그런 관계. 서로의 그냥 필요에 의해서 좀 돕는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 하나의 그냥 그 조직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조직 사회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한 체면의 칠해. x정도 밖에 안되는 그건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을 하나 진짜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이제 진짜 언어가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진짜 진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 이외에는 뭐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거죠 그분만, 그분이 내신 방도로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만 즐겨서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할 때에는 상대가 인격자여야 하고, 동시에 그가 나에게 인격자로서 반응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한다는 그런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인격자라고 인정했을지라도 인격자로서의 특성과 속성들이 상대편에서 발휘되어서 나에게 미치지 않으면 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신학교 나오고 뭐 그래요. 관계가 그냥 밥한번 먹는 정도 가끔 기억해서 같이 만나서 어떻게 지내냐 그 정도의 관계 그 세상의 친구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친밀한 거죠 사실.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그냥 명절에 한 번씩 보아가지고 그혈육이라는것 그, 때문에 그냥 좋고 그 정도지. 그런데 주님이 그 정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어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웃음>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의 참진면목을 생각하면 그 우리가 진짜 이게 굉장히 진지해져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그 이제 언어도 조심해서 써야되고 배려를 해서 써야되고 생각을 해서 써야되고 그런거요 함부로 생각, 함부로 말하 이게 자기 수, 수준이 고러니깐 그러니까 상대의 얘기도 항상 그런식으로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굉장히 저급한거지 인간의 세상적인 안경으로 세상의 도덕적인 안경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평가하고, 서로 지지하거나, 배척하면, 그게 얼마나, 그, 불쌍한 관계입니까? 세상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정도 관계도 안 되고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서로에 대해서. <웃음> 그런 관계라고 그러면, 비참한 관계죠 사실. 이게 사랑한다는 그, 그 서로 서로에게 그 참사랑을 나타낸다는 걸 진짜 서로에게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고 매우 좋아해서 아주 아끼고 아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아끼고 즐기고 서로 그러 그러니까 애틋하게 아까 애가 타듯 타는 듯이 그냥. 그, 깊고, 절실하다. 정답고, 알뜰하게 말이죠.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해도 너무 못믿기 때문에 민망하고, 그렇게 같이 밥을 한번 먹고, 교, 교통을 해도 참, 미안한 마음이 있고, 민망한 음, 마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만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이 진짜 두세 사람이라도 있어야, 이 교회가 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확장하게 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사유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면서 한 인격자로 여기고 확정하고 거기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부어 넣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족하냐면그 참된 사랑이 성립되었다 아 말할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니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격적으로 상대 관계가 아니고 혼자 사유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정을 내는 거고 꼭 철학의 신, 철학적인 그런 전제를 가지고 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 생각하고 헌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성도들과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 안 하는 사람은 형제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적인 관계만 맺고 있을 뿐이지 참된 소통의 관계는 지체로서의 소통의 관계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덕은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정열과 마음의 소원 또 자기의 모든 능력을 기울여 봉사하는 것 아낌없이 다 주는 생활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가 하나님은 을 지고의 선이다 지고의 이상이다,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총취하시는 분이다 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를 위해 내 시간과 생명을 다 바쳐서 봉사하고, 그의 이익을 위해 살겠다 하고 노심초사하며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수 있느냐 하면, 그것을,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게 항상 쌍방적이어야 된다. 관계적이어야 된다. 인격적인 관계. 혼자 그냥 뭐 자기가 예단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고 어 그냥 좀 열심을 내보고 그러고 또 상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또 자신을 높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참 사랑을 못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 인격적인 능력의 발휘. 그것은 반응이 없는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사랑은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반응, 그 대답의 자양을 받음으로써 더욱 창조적으로 능력 있게 발전해 나가고 더욱 정상적인 위치로 성숙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무리 뭐 친밀하게 밥을 먹고 같이 뭐 윤무상통하는 삶을 살아도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그, 서로, 그걸 에너지원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면, 그냥, 아 하는 침묵단체. 그런, 인간적인, 그, 인간의 그 서로, 인간의 조직 중에서도 이제 뛰어난 그런 조직 정도 되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되는. <웃음> 그런, 그, 뭐, 서로 상대적인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혼신의 그런 희생과 혼신이 아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그 마음에 사모하는 심정이 가득해야 하는데, 스스로의 관념에 대한 사모가 아니라 상대의 인격적 발휘에 대한 바른 인식, 그것을 향한 정렬적인 마음의 기울어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관념으로 생각하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고로 그런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봉사해 나가겠다 하는 그것은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사랑이 될것 같죠? 근데 사랑이 안 되는. 인격적인 관계를 상대적으로 서로 맺는 가운데 애틋하게 서로 그리워하고 그기에 정열적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면 자기가 그냥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밖에 안 돼. 다시 말하지만 자신을 전부 주고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사랑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신이라는 관념을 가지지 않더라도 어떤 이상적인 목표 하나를 세워놓고 자기의 전 인격을 다 기울여서 그것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교도들도 그렇게 하, 하, 하는 거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을 사랑했다고 말은 할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격지에 대한 사랑과 같은 참된 의미의 사랑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희생 봉사하면서도 사랑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희생 봉사한다는 그것만으로 사랑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모함, 그리워함이라는 것은 인격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주의나 사상, 목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움이 있으려면, 인격자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지 늘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움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움. 그리워한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곁에 두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애타하는 마음. 그게 그리움의 사전적인 의미. 과거의 경험이나 추억을 그리, 그리는 그 애틋한 마음. 그걸 이제 그리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몹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그리워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고 뭐 부모를 그리워하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아내를 그리워하고 그런 상대적인 이제 그런 그리움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 그 그런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리움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그리움의 경험들을 이미 다 주셨고 사랑의 경험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그 사랑을 늘 기초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이제 성숙되어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참 사모와 질, 즐김과 기쁨과 그런 그리움이 나오는 니다 <웃음>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라도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일하고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과 참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의무로 알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끝까지 충실하게 애를 쓰고 나갈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인격적인 사모와 정렬적인 사랑의 기울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김홍전 목사님이 이 사랑을 참,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그 아주, 뭐,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있는 그런 사랑의 개념, 그런 걸그 최정점에서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정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랑, 을 얘기하면서 이제 실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과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뭔가? 참 사랑을 하고 있나? 우리가 그런 주님과 그런 주고받는 관계가 있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나. 이게 정보를 좀 알고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도는 그거는 그 그거는 그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그 목사님 요번에 하동에 내려가서 잠깐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 교회 교인을 비판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자기밖에 모른다고 늘 자기 중심으로 하는데. 근데 성경을 어느 부분을 정리해와서 발표하라고 그러면 너무 잘한다. 굉장히 잘한다. 아주 그냥 아주 깔끔하게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가지고 탁 내는데. <웃음> 그런데 실제 그 어떤 책임의 그 사랑, 사랑의 관계로 얘기하면 절대 그걸 안 한다. 요즘 그게 무라인 것 같다고, 이제. 참, 주님을 그리워하고 애틋하게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가. 그런 정리를 하고 그걸 나누는가. 그러니까 그게 별개인 거죠, 사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 다가가서. 힘을 대시 져주는 거죠 죽기까지 져주는 거죠 사실. 참된 사랑은 인격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 단순히 나 혼자 그 인격자를 해석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그에게서 생명의 능력의 발휘가 항상 나에게 비춰질 때 발휘됩니다 하와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더라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해 했었, 했겠습니까?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능력의 발휘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 인격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빛이라든지 따뜻한 정이라든지 또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 바, 음. 바라든지 전인격적인 활동의 상태가 그에게 임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에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며 그를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정열적으로 사모하여 위하여서 자신의 전체를 바치며 활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럴만했요 사실은. 창조주가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공연히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셔서 같이 그 위치로 끌어올려서 그 사랑을 관계를 맺으려고 했으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참 그냥 자다가도 놀랄 정도,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몸소리가그 사랑에 아주 전율을 할정도 그런 사랑을 주신 거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할때 주님은 사랑을 받으실 분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자입니다 개체로서 사람의 됨됨이를 도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인격자들인데 짐승하고 다르죠 예, 다른 다른 비조물에게는 없는 그런 특성인 거죠. 사람에게 있는 독특 유일한 특성 <웃음> 그런 인격자인데 그런 모든 인격자와 접촉한다고 해서 곧 사랑 사랑이 발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그렇게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정열적으로 그를 위해서 무엇을 기울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유발할 만한 중요한 능력이 그에게서 늘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의 근원은 원천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 사랑을 애틋하고 그리워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눈이 어두워서 그것이 잘안 보였지만, 그것이 보일 때, 비로소 사랑은 샘물과 같이 생수, 샘솟듯이 생수처럼 막 솟아오르는 거죠. 속에서.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비추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과는 전혀 별개의 별다른 능력의 발휘가 그런 거로 우리 주 예수께서도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할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거기에서 멋지말고 그 후에 더 넘쳐서 그 사랑이 주님에게까지 오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사랑을 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인 그런 사랑 속에서 그냥 그 상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냥 상대적으로 오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너희 부모, 형제, 처자 혹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 심령으로는 나를 더 사랑하라 하는 묘한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으로 사랑하고 심령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랑이면 거기 사랑인 것이지 어떻게 육신으로 사랑하고 심령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사랑은 전인격적인 능력의 발휘이고 활동입니다. 육신의 영혼이, 육신과 영혼이 전체로 인간으로서의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심정이 어떻게 잘 보양되고 길러나가야 하는가를 잘 관주해보고 관찰해보면 예수 그리또에 대한 사랑도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의 사랑과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홍전 목사님이 말하는 강조점하고 제가 그 땅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다고 하는 강조점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그 인간적인 사랑을 그, 그걸 승화시켜서, 어, 그, 그걸 통해서 본질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진짜. 이제 제가 말했던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한다고 할 때, 진짜 위로부터 오는 것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육신의 사랑이 머물른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생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덕과 아름다움을 가지신 까닭에 곧 사랑의 덕과 사랑의 미를 가지시고 나에게 기울이시는 까닭에 내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능히 사랑할 수 있고 또 좋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 이성 이인격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 오셔서 사랑을 실질로 보여준 거죠.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원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주님이 그래서 사실은 내 부모 처자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수 없다 그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그 말의 강조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웃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은 진짜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게 애틋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그것도 일반은총 안에서 주신 건데 그걸 통해서 진짜 내가 죽게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누려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요 반드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로 오셔서 그 사랑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보는 바그 형제를 그 사랑으로 사랑치 않으면 사랑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4장 20절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랑, 인격적으로 우리 곁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토,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